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통 공약에 대한 진행을 맡게 된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안지현입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 기호 1번 스프링의 양 캠퍼스 공통 공약에 대해 임세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대방송국 기자 임세아입니다. 임세아 기자. 스프링의 주요 공통 공약들 중 이번에 이야기할 분야는 무엇인가요? 네. 크게 세 가지 분야를 다뤄 볼 텐데요. 학생 사회 등록금, 그리고 학업 분야입니다. 네, 그럼 먼저 학생사회 분야의 공약부터 살펴볼까요? 성균인 100인소란 정확히 어떤 정책인가요? 학우들이 안건을 상정해 14일 이내에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총학생회가 그 해결을 위한 절차를 거치는 정책입니다. 해결을 위한 절차란 구체적으로 무엇 의미하는 건가요? 집행부, 중앙운영위원회, 학교본부를 연쇄적으로 거쳐 안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학우들이 온라인으로 제시한 의제를 타 학우들의 동의 현황에 따라 학교에 전달하는 시스템이군요 이어서 오프라인 소통 창구 스프링 캠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될 계획인가요? 별도의 인원 제한 없이 정해진 시간 동안 소통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스프링 메이트는 어떤 취지로 제시된 공약인가요? 기층단이 학생회 차원에서 해결이 곤란함에도 잘 가시화되지 않은 문제를 직접 접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 중앙운영위원회나 확대운영위원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회의의 주도권이 총학생회장단이 아닌 단과대 임원들에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음으론 등록금 관련 공약인데요. 올해도 명목 등록금 동결과 체감 환원율 향상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죠. 학교를 설득하기 위해 준비된 근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등록금 인상 외의 예산 확충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대학 역량 강화 사업을 근거로 증액된 지원금을 학교 재정에 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등록금 체감 환원율은 어떤 방법을 통해 향상하겠다는 건가요? 에듀플러스 사업을 정착시켜 교내 시설과 기자재를 보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계적 일상회복 확대에 따른 대면 수업 증가에 맞춰 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해 등록금 체감 환원율을 향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원 마련 방책이 따로 있나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생 자치 부문의 예산 비율을 늘림으로써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등록금 분야의 다른 공약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요약본을 게시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시너지의 전지적 등심의 시점, 카드뉴스와 흡사해 보이는데요. 이와 구별되는 점이 있나요? 재무제표 설명을 보충하고 수치를 시각화함으로써 차별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학업 분야의 공약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상품 인증제의 기준 완화를 비롯해 학업 부담 완화, 계절학기 및 도전학기 관련 개정과 군복무학점 이수제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수강신청부터 도전학기까지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됐네요. 그런데 신산품인증제 개편안의 경우 기존 산품제에서만 인정되던 요건들을 다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본 측은 이에 대해 단순 회기가 아니라 학우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준을 다시 수립하려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취득 기준에 있어 단과대별 차이를 더 분명히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업 부담 완화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양과목 재수강학점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코로나 대유행일에 완화된 성적 비율을 대면 수업 전환 후에도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계절학기 및 도전학기 관련 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계절학기 강좌의 개설 요건 인원을 낮추고 도전학기 개설 과목의 다양화 및 전공 인정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 특성상 도전학기와 계절학기가 병행되고 있는데요. 도전학기 개설 과목이 다양해지고 전공으로 인정되는 비중이 늘면 계절학기 수요에 영향이 가지는 않을까요? 선본 측은 이에 대해 BSM의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도전학기의 특색을 살리는 과목들을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아 기자와 양캠퍼스 통합공약, 학업영역까지 알아봤습니다. 선본 스프링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캠과 자각캠의 공통공약에 대한 진행을 맡게 된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이재영입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기호 1번 스프링 후보의 공약에 대해 이민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대방송국 기자 이민영입니다. 이민영 기자, 이어서 알아볼 인사캠과 자각캠의 선분이 공통공약은 무엇인가요? 공약은 크게 복지, 인권, 졸업 및 진로, 그리고 행사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다뤄보겠습니다. 이공약은 학생 공간 정비 및 개방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학생 공간 정비 및 개방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 공약을 내세우게 된 배경이 뭔가요? 지난 2년간 사용되지 않았던 휴게실들이 학교 곳곳에 존재하며 인사캔 다산경제관 1층 출입구의 폐쇄로 경영관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스프링은 건물 곳곳의 출입문을 재개방하고 휴게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정비하며 열람실, 학생회관, 운동장 등 교내 학생 공간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되돌리고자 제시한 공약인 것 같네요. 학생 공간 개방이라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느 시점까지 개방한다는 건가요? 선본 스프링 측에선 이에 관해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12월 중순이 되기 이전에 학교본부의 미팅을 요청해 학생 공간의 개방에 관한 자세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학생 공간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쉽네요. 그런데 다음 공약인 웰컴 스프링 멤버십은 이전 총학생회에서 시행한 단나 사업과 비슷해 보이는데 이 공약을 스프링만의 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이유가 뭔가요? 선본 측에선 기존 단나의 경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학우분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를 보완해 새로운 웰컴 스프링 멤버십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단아와의차별점으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학교 인근 상권과의 제휴를 통해 코로나로 시들어진 대학 상권을 활성화하고 학우들이 제휴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수 있도록 제휴업체 현황 및 상세 내용을 소통창고와 총학생회 페이지에 올리는 등 홍보 차원에서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인권분야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리어 프리존 확대에 대한 공약이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우리 학교에선 이미 배리어 프리존 확충으로 학교 내 불편한 시설의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인데요. 스프링은 교내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축제기간에도 배리어 프리존 확대 사업을 진행해 장애학우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학교시설에 어떤 점이 미흡하여 베리어 프리존 확대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인사캠의 경우 수성관 3층 테라스의 휴게 공간, 자각캠의 경우 24동 실험실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강의실에 문턱이 존재하거나 주리문이 좁아 휠체어가 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건학식 시범 운영 공약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운영계획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선본 측에선 학우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특정 요일과 시간을 지정해서 모든 학우들이 비건학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범 운영이요? 이전 총학생회에서도 이를 운영한 설례가 존재하는데 굳이 시범 운영을 한 이유가 뭔가요? 스프링 측에선 학내식당이 2년간 끊기고 새로운 사업을 복구하는 만큼 수요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시범 운영을 통해 정확한 수요 파악 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특정 요일과 시간을 지정해서 운영하면 비건 학우들은 그 시간에 맞춰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졸업 및 진로 분야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당 공약에는 동문 초청 강연의 만나봄 그리고 학위복 확충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학위복 확충이요? 현총학생회 시너지에서 이미 학위복을 확충했다 들었는데 또다시 확충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여름보다 겨울 시기에 졸업생 수가 많다 보니 학위 복수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대비해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축제 분야의 공약을 다뤄볼 텐데요. 다시 에스카라라는 공약은 단지 코로나 이전의 오프라인 행사를 복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나요? 선본 측에선 2년간 중단된 코로나 이전의 문화 사업을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복구뿐만 아니라 축제문화기획단과의 협력을 통해 학우 중심의 행사기획을 도모하고 통일된 축제 분위기와 함께 인자셔틀을 확충해 물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차별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된 축제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한다는 건가요? 양 캠퍼스에서 축제를 각각 진행하면 통일된 축제 분위기를 형성하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선본 측에선 초기 단계부터 양 캠퍼스 총학생회가 행사를 같이 준비함으로써 통일된 축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총학생회가 함께 준비한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하나의 축제임을 느낄 수 있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전했습니다. 단지 양 캠퍼스 총학생회가 함께 준비한다고 통일된 축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또한 학우분들이 총학생회에서 기획한 통합축제의 취지를 잘 파악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사캠, 자각캠의 공통공약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다수의 공약들이 전대 총학생회에서 진행했던 사업들과 비슷한 면이 많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선본스프링도 해당 사실을 인정했으나 전대 총학생회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우수하게 평가하여 이들을 발전시키고 연속적으로 계승하고자 해당 공약들을 내세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민영 기자와 인사캠, 자각캠, 선본스프링의 공통공약의 핵심 내용을 다뤄봤습니다.